이번에 공유할 사례는 얼마 전에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을 두고 나왔지만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 생각보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돼요.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만 아이가 있는 곳을 보호하게 되고 또 아이가 그 제3자가 보기에 큰 탈이 없어 보이면 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 이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이다 보니까 아이는 데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고 현실이 그런데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 불리하겠냐. 애들을 두고 나온 경우. 뭐 이러면 불리하겠죠. 애들을 두고 나왔으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야기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별탈 없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 라고 해서 양육자는 상대방이 지정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두고 나온 경우는 특히나 양육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내가 양육권을 원하면 절대 두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일 두고 나오시면 양육권을 양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옳은 결정, 지나고 보니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만 하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의뢰인분도 원래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과정에서 아, 양육권 갖고 너무 다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 상대방도 아이 아빠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아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키워주시겠지 원만하게 이혼 마무리하고 나 면접 교서 잘하면서 아이 잘 돌보겠다 이러한 생각을 또 순간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결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주지에서 상대방, 아이 아빠와 아이들을 두고 우리 의뢰인분은 나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나왔다고 해서 아이들을 안 돌본 건 아니고 어, 일주일에 몇번 이상씩 가면서 아이들 돌보고 계속 챙겨는 오셨죠. 근데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기존 그 거주지에 상대방과 아이들이 남아있고 우리 의뢰인이 나온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된 양육이 저쪽에 가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사이에 이제 소송이 초반에 진행이 되었지만 뭐 예를 들어 사전 초근 결정이라고 해서 누가 임시 양육자라든지 뭐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하라는 결정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둘 사이의 합의로 저쪽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공동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온 거였죠. 그렇게 하기를 거의 1년 가까이 되갔나요? 그래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8개월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기대만큼 좀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계절이 계속 바뀌는데 애들 옷이 뭐 예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다거나 애들이 뭔가 좀 불안해 보여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약간 우려 그런 섞인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 지금 소송 중인데도 이러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이들이 그러면 나뭐 이혼 후에도 면접구석 이런 걸로도 챙겨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과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아이들이 계속 엄마랑 입고 싶어하고 뭐 상대방 싫어하고 아이들도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미학아 가동이죠 어린 나이지만 본인의 의사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뢰인 분이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애들 직접 돌봐야 되겠다. 양육권을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근데 이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아직 뭐 이런 저런 결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아이들에게 완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 소송 중에도 완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면은 뭐야? 아이를 두고 나와가지고 면접교사 하던 사람이 갑자기를 데리고 갔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수는 있어요. 인상의 부분. 근데 인상이 안 좋다고 지는 건 아니에요. 인상은 인상이고 어쨌거나 아이들 관점에서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법원으로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법원에서 보면은 아 이러 이러해서 집을 나가놓고서 무단으로 데리고 가고 경위 자체는 부적절하다.라고 초반에 말하는데 그러나 뭐 사건 본인들의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을 임시형적로 지정한다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에서 유불리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질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태도, 행동은 무엇인가이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맨 처음 소를 앞두고 뭐 별거 시점이라면 그게 맨처음이될 수가 있겠죠. 그때의 결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때 결정을 잘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그 결정을 초반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유지시키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라도 생각해보니 내 결정이 아이들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그럼 그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모색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애들을 계속 방치시킨다는 건 내가 더 늦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더 이제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지금이 가장 이른때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걸 중점에 두고 그거에 맞게 좀 상황을 만들면서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좀 적극적으로 진단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